안녕하세요. 펴만든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CPU 가성비 비교표입니다. 10월 8일자 기준이고요. 젠포를 수록했어요. 드디어 젠포 수록됐습니다. 거기다가 메인보드가 전체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AMD는 특히 저렴한 애들이 품절이 나서 그 가격도 변경을 했고요. 하이 CPU 3000G 같은 게 품절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300G로 변경을 하고 좀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사실 이게 원래 월간 견적 전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약간 늦긴 했지만 정말 중요한 영상이 될 거예요. CPU 살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와 함께 자세히 변경된 10월 CPU 가성비 교표 같이 보겠습니다. 어, 일단, 중고급형부터 볼게요. 중고급형 라이젠. 살만한가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신형 5세대. 좀 아니에요. 좀 아닙니다. 아마 봐도, 7 9 0 x 제가 생각했던 가격이 104만원인데, 그때도 높다 생각했는데, 실제로 출시될 때, 107만원에 나왔어요. 근데다가 보드도, 나는 30만원 정도 나올 거라 예상했는데, 제일 싼게 지금 42만원입니다. 심지어 그게 특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단차 살려가면, 노답인 가격이 나옵니다. 가상비 개판이에요. 물론, 10월 중순에, 여러분, B650 보드가 출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대충 30만원 정도에도 7950을 사용할 수 있는 가성비 보드가 나올 것 같긴 한데 30만원이 가성비라니까 좀 이상한 느낌이죠 AMD는 대체적으로 보드 가격이 좀 비싼 편이 아니었는데요 아, 하 여튼 그래서 여기 총25 제품이 있는데 그중에 24등이에요 가성비는 진짜 안 좋습니다 근데다 게임의 성능을 봤을 때,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다소 낮게 나왔어요. 나는 12900KS를 살짝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12900KS한테는 지고요. 12900K한테 미묘하게 이기는 정도의 성능이 나왔습니다. 5800X3D도 확실하게 이기지 못하는 성능으로 나왔기 때문에, 게임의 성능을 봤을 때는, 어, 그리 메리트가 있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성조 뭐, 젠포 잘났다그랬러만블로그만 막상 오픈돼보니까 이렇게 얘기할까봐 제가 수정은 해드릴게요 근데 그게임밍 성능이 끼까에 얼마 차이납니까 1% 정도 그렇 차이 안나죠 많이 차이 나자 2% 차이죠 쉽게 말해서 최상위 게임밍 성능을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싱글 성능도 얘기할 예수 있는 거는 이천9 0 0 케이스밖에 없어요 멀티 성능은 그냥 여전체에서 1등입니다 사실 현저한 CPU 중에서 세 가지 능력의 총합은 7950X가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아요 KS 아무리 봐도 신규 성능하고 게임의 성능 얼마 차이안 나잖아요 근데 멀티 성능은 압도적인 차이로 7950X가 이기니까 사실 잘 나온 건 맞아요 다만 가격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보시면 13세대가 12세대 대비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은 상황으로 나오게 돼있는데요 걔도 게임의 성능더 좋을 거고 이거보다 신규 성능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을 거고 멀티 성능 이거랑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거든요 심지어 보드 600 시즌 다시 쓸수 있기 때문에 보드 가산비 더 좋은 시점입니다. 아마 생각해도 지금 이렇게 가격을 정해놨다는 것은 팔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MD 관계자분 아마 제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요. 이거 빨리 위에 건의하셔야 될 거예요. 이거 보드 가격하고 CPU 가격 생각하면은 유저한테 외면당할 거예요. 그게 그 13세대 나오기 전에 미리 내려놨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13세대 나오고 난 뒤에는 내려놔도 이미 유저들한테 비교해보니까 시3세대가 훨씬 가성비 좋더라 라는 인식이 꼽히고 난디가 되기 때문에 판매하기 정말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최상위 제품 그렇게 제가 가성비 별로라고 말씀드렸는데 저것 뿐만 아니라 보면 은 7900도 마찬가지예요 게이밍 성능 비슷하고 뭐 싱글 성능 비슷하긴 한데 멀티 성능이 또 7900은 7950만큼 안나오거든요 기가 봤지11900 k s 스랑떠이떠이할 정도 나왔습니다 가격은 11900케이보다 싼데요 살만한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겠지만 13700K가 나오면은 이쯤에 멀티 성능을 가지고 있고 조금 더 좋은 게임밍 성능으로 요거보다 약간 저렴한 가격에 출시될 게 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가성비적으로는 지금 좋은 선택이 못됩니다 나란히 이 봐봐요 요세 제품이 23등, 24등, 25등이에요 그래서 사지 마세요 어차피 13세대 2주 뒤에 나옵니다 2주 뒤에 13900K 13700K, 13600K i5, i7, i9 나오기 때문에 이 제품들은 사지 않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애들 한번 볼게요. 11900K 지금 사면 괜찮은가요? 아니죠. 사면 안 돼요. 13세대 나옵니다. 590X는요. 아 이것도 13세대 그냥 i7급 쓰는 게 맞을 거예요. 멀티성능 크게 차이 안날 테니까. 아, 11900K 너무 은요 얘도 사면 안 돼요. 얘는 심지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시중에 거의 품질에 가깝더라고요. 그러면 또 가성비가 괜찮은 i9 중에 하나인데 그 얘기 하자마자 가격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면 안될 것 같습니다 10700K는요 그나마 얘는 사실 어, 가성비 9등이니까 신제품에나와도가성비로 따지면 막 크게 차이는 안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기서 한 10만원 더 주고 10700K 쓰는게 더 좋은 선택이겠죠 나머지 본체 가격이 비슷하게 들어가잖아요 10회만 돈 10만원 더 주고 그보다월등히 높은 멀티 성능과 조금 더 높은 게임 성능 그리고 좀더 높은 신규 성능을 가질 수 있다면, 당연히 그쪽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전체 퍼포먼스가 생각보다 오르는데, 투자 비용은, 전체 비용에 비하면, 얼마 안 되니까요. 아, 5800 3D는 지금도 사신 분 많은데, 음, 게임만 한다고 했을 때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긴 해요. 뭐, 3080이나 3090쯤에서는, 여러분, 신형 13세대가 나오더라도, 이거랑 엄청난 차이는 안날까요제 생각엔 3% 정도로 예상하거든요. 3% 정도 예상하기 때문에, 그러면 체감도 거의 안 되는 수준이고, 그리고 신형, 이거랑 3% 차이 나는 건 뭐, 500이, 600이나 뭐, 이런 제품 아니라, i5가 아닌, 어, 13700이나, 13900쯤 돼야, 그렇게 차이 나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고그 제품들 가격 생각하면은, 이것도 메리트가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현 시점에는, 곧으면 그 신형이 나오니까, 둘이 비교해보고, 가성비가 괜찮고, 그, 게이밍, 절대성능이 좋은 거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제 살 타이밍이 안 해요. 뭐한달 전쯤에는 살 타이밍이 맞긴 했지. 시장 널리면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요. 지금은 좀구경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달 전쯤에는 보드 가게가 싸서 실제로 신제품 나와도 이거 가성비 못 따라왔을 까요 게이밍은. 근데 지금은 보드가 저렴한 것들 다 품절나가지고. 좀 애매하시긴 합니다. 그 다음에 5900X 인데요. 5900X는 멀티 상자만 봤을 때는 전체에서 5등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렌더링 인코딩만 할 거예요. 시장 나오면 이거부터 당연히 비쌀 거잖아요. 보드 가격 생각하면은, 하, 그냥 이거 쓴게안 날까요? 이거 공랭으로도성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방에서 물어보신 분 있었습니다. 비슷하게. 잘 판단하셨어요. <웃음> 사실 맞아요. 그래서 게임을 안 한다 치면은 이거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중고로 사는 게좀더 가성비가 있을 것이고, CPU는 중고 사라도 뭐다 고장이 잘안 나니까 이 분명히 5,908고 13세대 걸어그 그러니까 건너가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중고 사는 게 메리트가 있고, 새거 살 때는 최대한 저렴한 곳에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 성능은 꽤큰 폭으로 떨어지니까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그럼 7,700입니다. 7,700. 게이밍 성능 준수하고, 싱글 성능 준수하고, 멀티 성능도 기존 5800에 비해서는 꽤나 큰폭으로 오르긴 했어요. 하지만 가격이 문제입니다. 이거 61만에 팔면 안 팔릴 까요내생각 13700K라 봤자, 이거랑 가격 차이 얼마 안날것 같거든요? 그거 쓰는 게 게이밍 성능이나 싱글 성능, 멀티 성능이 다 뛰어날 텐데, 보드 가격도 사실 비유미군 재활용하면 더쌀 거예요. 지금 AMD는 보드 가격이 너무 심하게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CPU 가격도 좀 비싼 거 맞고요. CPU 가격도 전체적으로 한 15%, 20% 정도는 까야지 메리트가 있어 보이고요 보드 가에요2 0만 초중반에도 쓸만한 제품이 있어야 이게 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7700X 추천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성능 가족 까는 거 아니에요 가격이 안 맞다는 겁니다 젠4는 사실 잘 나온 제품은 맞습니다 내가 가격이 오픈되기 전에는 와 이거 생각보다 잘 나온 것 같은데 아, 인기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가격이 오픈되었고 그, 젠4 리뷰하는 도중에, 13세대 리뷰하신 분에 대한, 이제, 내용을 좀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AMD에 대한, 그, 실 제품 나오고 난 뒤에, 가격 보고, 추천은 여러분한테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니까, 러네개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13세대 나오고, 한번 고민해보세요. 당장은 젠4는 추천하기 좀 어려워요. 어, 12세대 i7. 이거 사면 안 되겠죠? 가격이 44만원일 때도 애매하다 그랬는데, 50만원까지 올라왔다? 패스하십시오. 11세대, i9, 새거 사신 분 없죠? 중고도 이건 사면 안 됩니다. 보드 가격이 아무리 싸도요. 지금 내가 중고 가격이, 사실 제가 11900회를 얼마 전에 팔았기 때문에 아는데, 33만원에 팔리더라고요. 이거 33만원이면은, 아, 저는 급하게 30만원에 팔았습니다. SP 좀 괜찮은 건데도요. 90매치인데도. 하여 어.. 암만 계산해도 이거 가선비 없습니다. 이거 이1 6 0 0 k 보다 못하거든요. 이1 6 0 0 k 가 39만원이란 말이야. 이게 그 모든 면성능이더 좋아요. 멀티성능, 싱글성능, 그 게임성능다 좋은데 심지어 전선비도 낮고 보드도 더 싼거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11900K, 11900, 노멀, F 다제기십시오 5800X, 5700X로 대치되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것도 지금 사면 안좋은 제품이고요 7600X, 게이밍 선호만 보면 와 여기서 뭐 이거랑 3% 이상 차이는 나 없다 맞죠? 잘나오는 제품 맞아요 근데? 응? 라이젠5인데 46만원? 아이돈 주고 살 사람? 없을 것 같다 이게 30만원 후반대 나와야 솔직히 사볼만한 제품이 될거고요 보드도 20만원 초반 짜리 보드가 나와야 사볼만한 제품이 될겁니다 지금은 아예 당장에 비6 5 0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 사려면 은4 2만짜리 보드를 사야돼요 물론 뭐 10월 중순에 보드가 나오고 그 보드 가격을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적용을 해놓긴 했는데요 아, 7600 솔직히 못살것 같아요 당장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어, 예외가 하나 있다면 어, 3D제품 나올 거 아니에요 성전님 그거 어, 지금 한 4개월? 내년 초쯤에 나오지 않을까요? 뭐그 정도면 나올 것 같은데 5개월 뒤 그거 대비해서 미리 사두려고요 하시는 분들만 7600 가시는 거 말리진 않겠습니다 딱고고 사용 용도만 그 다음 10600k 인데요 10600k 는 지금도 괜찮은 가성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드가 포함했을 때총2 5제 제품 중에서 5등입니다 괜찮죠 괜찮아요 이 그리고 이거는 아직 살만한 게 13600k 는 이거보다 20달러 높게 나옵니다 근데다가 가격이, 용보퍼가 조금 붙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초기 가격이 거의 뭐한 8에서 10만 원 차이 날 거고요. 그거 생각하면은, 그냥, 가성비적인 선택으로 봤을 때는, 12600K 크게 안밀 거예요. 물론, 13600K가 게임밍 성능이든, 싱글 성능이든, 멀티 성능이 더 높게 나오겠지만, 거의 뭐, 12700K급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게 나오겠지만, 그래도 12600K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비용 차이가 좀 있으니까요. 하지만 급하지 않다면, 마찬가지로 13세대 나오는 것 보고 결정하기 좋습니다. 그다음 뭐 5700X입니다. 5700X는, 음, CPU 가격이 30만원도 차안 하니까, 시제품 나오던 이거랑 뭐 영역이 겹치는 가성비 제품은 마땅히 없을 거예요. 13세대 이거랑 가성비 비교하면 당연히 이거보다는 안 좋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이 높은 수준의 그래픽카 쓰지 않는다면, 대충 3060, 3070이 정도급 쓴다 그러면은, 괜찮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어, 괜찮은 선택, 될수 있어요. 어, 전체, 가성비 등수 4등이고요. 자, 그 밑에, i5 12,500. 이거 가면 호구죠. 12,400하고 차이도 없는데. 12,600도 호구입니다. 패스하시고요. 뭐, 0.2 클럭 차이인데, 체감도 안 돼요. 어, 11세대, i7도, 중고로도 사면은, 어, 손해를 보는 제품이니까, 넘어가시고요. 5600X, 가성비 총등수 2등입니다. 보드 가격이 14만원. 혹은 18만원까지 적용해도 얘가 여전히 총등수 2등입니다 가성비는 정말 좋아요 다만 그냥 5600넘어 쓰세요 5600노어라고 5600X는 거의 모든 지표가 흡사합니다 깊게 들었죠 0.15 혹은 0.2 정도 클럽밖에 차이 안나거든요 그것 빼고 완전히 똑같은 지표예요 심지어 5600X는 가격이 올랐는데 5600노어는 가격도 거의 변경이 없습니다 변경이 없다 보니까 유거가시는게 여러분한테는 훨씬 더 가성비 적으로 이득일겁니다 그래서 5600을 가장 추천드릴게요 이번 달 CPU 가성 비교표에서는요 R400F 어, 같은 경우에는 CPU가격이 3만원 정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또 미묘하게 몇천원씩 올랐기 때문에 어, 총 가성비 3등이지만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얘 5600이랑 비교했을 때 싱글이랑 멀티 성능 10% 높은 것 빼고는 거의 비슷한 지표로 보이거든요 10% 성능에 얼마나 더 태워야 돼요? 보드가격 비슷하다 쳤을때는 거의 9만원을 더 태워야 된다 10% 성능에 9만원 태운다고요? 가성비적으로 매우 안좋은 선택이 되겠죠 그것도 게임의 성능은 비슷한데요 그 멀티 성능 10% 때문에 싱글은 체감도 별로 안될거고 사실 이건 100% 넘어가면 여러분이 쓰기에 불편하지 않을거거든요 그래서 마시 400은 굳이 부득부득 우겨서 인텔 가게 타는 분들만 가는게 맞고 보통 5600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5700이나 4750G 요두 제품은 APU이기 때문에 어차피 얘네들하고 영역이 겹치지는 않습니다 내장 급히 꼭 필요한 좀 과한 사무용 아니 자금용 CPU만 좀 갈구는 그런 용도에서 쓸만한 제품이고요 얘네들 전체 의 가성비도 나쁘지 않고 여전히 살만한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추천은 안 보관하지만 여러분이 외장 그래픽을 안 달고 쓰겠다면 괜찮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중고급형 CPU 추천드렸고요 당장은 13세대가 2주 뒤에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상급 제품은 안 사는 게 맞다 젠포는 가격 구성이 너무 아쉽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당장 PC를 구매해야 된다면 5600이 가장 가성비 좋다 정도로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 밑에는 중급형, 보급형 같이 또 한번 묶어서 보겠습니다 어 예산이 100이 채 안되거나 100인접일 때는 요정도 CPU급을 사게 되는데요 어 11세대 i5는 지금 이제 슬슬 단종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크게 올랐거나 가성비가 없는 모습을 볼수 있기 때문에 재키셔야 됩니다 어 실질적으로 APU도 빼고 보면 은 우리가 각에 비교해야 될 놈들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비교해보면 1,2등, 12,100F와 5,600 이렇게 됩니다 11400은 여기서 보면 가성비가 얼마나 안 좋은지 깨달을 수 있어요 7등이죠 실질적으로 그 8등인 애가 APU인 걸 따지면 은얘가 단종될 것 같은 제품들 빼고는 가장 가성비안 좋기 때문에 11400은 지금 좋은 선택이 아니고요 자 이쯤에서 보는 게 맞는데요 5 6 0 0에와5 6 0 0은 워낙 비싸다고 해서 이것도 빼고 그럼 이렇게 두개 남겠죠 그럼 둘 중에서 뭐 사야 되는데요 1이1 0 0은 솔직히 좀 미래가 없어요 멀 성능이 너무 큰 폭으로 차이 납니다 거의 뭐 30% 가까이 차이나요 5600과 1이1 0 0이 그래서 게임을 하면서 뭔가 다른 걸 즐길 수 있을 만한 여유가 별로 없어요 물론 게임의 성능도 4070 정도 쓰면은 한 5% 차이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차이가 큰 편이에요 싱글 성능만 좀더빠르기 때문에 여러분 인텔 창의 혈만 빨리 타면 느낄 수 있는 그 정도의 CPU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매 가격이 여기서 3만원, 여기서 4만원 해서 원래 이것도 1 1만원 가깝긴 하거든요 어, 그래서 7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 7만원 더 투자하고 5600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전체 견적 100만원에서 7만원이면 은 작은 폭도 아니고 큰 폭도 아니에요 근데 10% 채안 되죠 전체 견적7 0만원 해도 7만원이면 10%가 채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로 이렇게 높은 멀티 성능과 그리고 꽤나 준수한 게임 성능을 가질 수 있다면 제가 보기엔 여러분이 3060 이상의 그래픽카드 를 쓴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5600 가는 게 맞습니다. 3070에서 5% 차이 났을 때, 3060에서는 대충 한 2, 3% 차이 나는데요. 어, 게임 성능 2, 3% 차이 나면은 그래픽카드 전체 가격을 따졌을 때, 뭐, 3070은 70만원이잖아요. 70만원, 3 0 6 0차이는 60만원 정도. 거기서 5% 차이 나면요. 얼마 차이죠? 한 단순 계산, 퍼센트당 비용으로 썼을 때, 3만원, 4만원 여기서 벌써 해결돼요. 맞죠? 3만 4만 해결되고 멀티성능에서 이만큼 차이나면 또, 또 추가 3,4만 충분히 해결하고 본, 본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5600을 우선 추천드리고 진짜 진짜 예산이 부족해서 나는 다용도를 안쓰고 어차피 게임밖에 안하고 그 게임도 그래픽카드 2060 이하급 넣어서 쓸거다 그런 경우에만 12100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얘기, 얘기했다시피 예. 가성비가 떨어지거나 APU거나 아니면 단정수순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나마 P4600 같은 경우에는 음, APU 인데 지금 보드가격 때문에 가성비가 좀 안좋아졌지만 CPU 가성비로는 2등이거든요 예, 그래픽카드 쓰지 않고 사무 용도로 좀 좋은 CPU 쓰고 싶다 할 때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600을 우선으로 선택하시고요 예산이 정말 부족하고 낮은 글카드 쓰겠다 그리고 이건 다용도 PC가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만 11100F 선택하십시오 자, 그 밑에 실질적인 보급형 CPU들입니다 아니면 은 아예 하급, Low-end 제품들 마이팀 어, 100F가 압도적인 성능을 여기서는 보여주는데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피 예시 거면 6, 7만원 더 주고 5,600 가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EX-A320이 이번달 말쯤에나 중순쯤에 들어온다고 들은것 같은데 그거 들어오면 그것도 한 8만원 밖에 안할거니까 사실 가성비적으로 5100에 플러스 EXA310하고 11100에 H660하고 별 차이 안 나거든요 그거 나오면은 그냥 이거는 쳐다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넘어가고 어 그나마 가성비 좀 괜찮아 보이는 10100F나 1 0 1 0 5 f 요거 선택하는 게 맞겠죠 요거 선택하시고 지금 10100 노말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런 10100 노말 쓰지 마시고 그, 혹시나,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다면 있잖아요. 화면 표시하는 정도. 그럼 차라리, GT730이나, 아니면은 뭐, 210. 이런 거싼거 거 사서 화면 표시하세요. 뭐 게임 안 한다 치면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노멀 제품 있죠? 12100 노멀이나, 1100 10 노멀. 이거 하기 미쳤습니다. 그래서 내장 그래픽, 인텔은 내장 그래픽 있는 제품 사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굳이 내장 그래픽 꼭 필요하면은, 이, 4200G 쓰시거나, 아니면은 4350G 요거 쓰는게 맞는것 같아요 4350G가 4600G하고 가위 같으니까 그냥 4600G 쓰는게 맞겠죠 내장 그래픽이 필요가 없다면 11005F요 10, 근데 11005F에 10, 그래픽카드 1650 아니면 1660까지만 쓰는게 맞아요 그거보다 더 좋은거 쓰시면은 또 그래픽카드 성능이 꽤나 떨어지기 때문에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제품은 사실 안사는게 맞아요 그냥 여기 있는거 안보는게 맞습니다 새로이 제가 펜테엄이나 아니면 300G도 넣어봤는데 얘네들도 가성비 다 별로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CPU 가성비 기표 크게 변경된 것들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13세대가 나오면 또 재미가 있겠죠. 요번에 어, 제가 지금 쭉 영상 찍고 보니까 이 가격 오름세, 내림세 색칠 안 해놨는데 다음번에 꼭 포함해 드릴게요. 아, 미안합니다. 어, 그 부분 빼고는 그래도 설명 하나하나 CPU 찍어 주면서 드린 것 같아요. 어때요? 어느정도 공감되시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음, 최종 동리를 하자면 5600노만 말 사자 로 마무리 짓고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